그래프의 곡선 네. 모양은 네. 음. 이렇게 제곱. 네. 네. 음. 이게 y는 x 제곱의 모양인데. y는 x 대곱이 양수가 그러니까 플러스여서 곡선이 원점을 지나면서 볼록하고 여기 원점인데 이 원점을 지나면서 볼록해지고 y축의 대칭이잖아요 어, 아 네네. 네, y축의 대칭이 되고 x값이 0보다 작으면 x값이 증가할 때 y값이 감소 해 네. 제가 뭐 X값이 양소일 때는 X값이 증가할 때 Y값도. <목소리>